케이크 먹어볼까 좋아하는 과자들과 함께 우유까지 부어주면 준비 완료 모든 게 완벽해 홍사운드 여러분들 은 어떤 과자가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으세요? 좋아요 홍.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초코 케이크를 우유에 말아 먹도록 하겠습니다 초코 케이크는 원래 동그란 케이크인 줄 알고 주문을 했는데 열어보니까 하트더라고요제 마음이 표현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먹을 과자로 칸초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칸초를 준비해봤고 또 이거 빠질 수 없죠 홈런볼 초코 홈런볼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와 이거 드셔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ABC 초코쿠키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되게 조금 들어있죠 근데 칼로리는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몰티저스 많이 먹고 싶지만 조금만 넣더 하겠습니다. 이제 우유를 쫙 부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빨리 먹어보죠. 홈런볼 먼저. <웃음> 맛있다. 야 칸초는 벌써 없어졌는데요? 흐물흐물해져가지고 너 우유에 되게 약한 과자였구나 근데 그 칸초 안에 있는 네모난 초콜릿이 되게 맛있어요 잘 어울리네 우유랑 음 ABC 초콜릿은 그냥 먹는 게더 맛있어요 우유랑 먹으니까 이 초콜릿이 코팅되어 있는 초콜릿이라 그런지 뭔가 입안에서 우유랑 안 섞이고 따로 놀아요 음. 몰티저스 처음 먹방할 때만 해도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외국에 있는 거 직배송으로 했는데 요즘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도 팔더라고요 이야. 음. 그럼 케이크를 먹어볼까요? 쫀득쫀득한 소리 들리세요와음 우유에 말아먹으니까 그게 좋네 단맛을 우유로 중화시키는 느낌 근데 우유에 말아먹으면 진짜 맛있는 케이크 있거든요 파운드 케이크 우유랑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전투식량에 아몬드 파운드 케이크 들어있는데 그거 우유에 말아서 먹잖아요 진짜 끝장납니다 그리고 건빵도 설탕 살짝 뿌려가지고 우유에 말아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아, 나는 과자먹는게 훨씬 맛있다 그리고 더 맛있는건 시리얼 말아먹는게 더 맛있어요 야, 칸초는 진짜 보이나 이, 이 느낌? 그냥 이렇게 흐물흐물 그래서 나는 시리얼을 아삭아삭하게 먹는걸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 칸초는 우유에 말아드시면 안됩니다 안되다 지원군을 부르겠습니다. 여운아! 뭐랑 먹어볼래? 초 케이크? 음. 아이고. 케이크. 케이크. 아이쿠. 이거 치킨 먹이야. 맛있어? 아, 역시 애들은 단걸 좋아한단 말이야. 우유랑 같이. 맛있어? 나도 이장지 않아. 아, 나도 먹어볼래? 아 나도 도이어지않 나도 이쁘지 않아. 아이아 나도 아나아나아나아나 아이고! 음. <웃음> 이도 돼요? 네! 다 먹어도 돼요! 저는 이제못 먹겠어요! <웃음> 근데 우유가...랑 먹으니까 음. 그렇게 안달아아들 아이고! 아이거아아빠힘아이다아빠힘아이지 아이고! 아이고! 아아이타일이야아아코고 나는 딱 거기까지만 응. 초코볼은 너무 달아 응, 너무 달아 초코볼 맛있다 흐 <웃음> 반도라의 상자를 열었구만 나 이제 여기까지 아, 근데 자기 진짜 많이 먹었다 아, 나 김치 먹고 싶어 아, 그래? 어. <웃음> 오늘 저녁은 김치찌개다 응 어. 이제 그만 먹어 <웃음> 들고 가세요, 이제 잘 먹었습니다 아 디저트는 역시 쉽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아주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